와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추천해야지 핵핵핵핵 핵, 핵, 핵, 핵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통째를 쓰고 있는데 진짜 다음날 여드름 다 들어가고 진짜 그만큼 효과를 엄청 많이 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온것 같아요 오 정말 현생이 너무너무 바빠서 와 틱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짧으니까 올리겠는데 와 유튜브는 엄두도 낼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쁜 삶을 조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영상은 제가 쉬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구매를 했었던 제품 그리고 와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추천해야지 했었던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조금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제품은 m 키리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벤트로 당첨돼서 처음 써보게 됐는데 진짜... 핵핵핵핵 핵, 핵, 핵, 핵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우선 제품의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콧물 제형의 에센스인데 촉촉한 건 정말 기본이고 흡수력이 정말 빠르고 좋아요. 바른 직후에 피부가 엄청 쫀쫀하면서 맨들맨들하게 피부 결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에센스 본품하고 이렇게 세럼하고 크림 샘플을 같이 받았어요. 이제 세트로 해서 받았는데 이게 미러링 안티에이징이라 해서 에센스를 바르고 세럼 크림을 바른 다음에 다시 세럼 에센스를 바르는 스킨케어 방식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미러링 스킨케어를 해주면서 처음 바를 때는 모공과 결을 메꿔주고 마무리로 또 발라주면서 이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픽싱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티에이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에센스랑 세럼은 거의 수분감 충전용이고 이 크림에서 살짝 유분감이 느껴진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크림만 쓰고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 크림을 쓰고 다시 세럼 에센스를 쓰면은 겉도는 유분감이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딱 잠궈 준다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막 모공을 수축시켜 준다 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제가 막 기계로 측정하고 이러는 건 아니어서 막 모공 수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 보습을 잡아주니까 진짜 피부 결의 효과를 저는 정말 많이 느꼈고 피부 결이 개선되니까 화장이 진짜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칼바람 부는 날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첫 번째로 이 에센스가 모공 속까지 수분감을 주고 마무리로 또 사용했을 때 수분감을 잠궈 주니까 화장을 하고 나서도 막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향은 자연의 풀향 같은 그런 은은한 냄새가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용할 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요 세트로 구매하면 진짜 가격대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음, 근데 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앰플앤 센텔 카밍샷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레페리 코스메틱 존에서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재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벌써 이렇게 한 통을 다 쓰고 두 통째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다 써갈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이 센텔 카밍샷은 정말 이름처럼 진정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처음에 이 앰플을 썼을 때는 사실 뭐 다른 앰플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뭐 좋다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마스크팩으로도 있어서 제가 이걸 사용해봤는데 진짜 이거 쓰고 나서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마스크팩을 뗀 다음에 피부가 진짜 맨들맨들 보들보들하고 진짜 다음날 여드름 다 들어가고 진짜 그만큼 효과를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꾸준히 이 앰플로 케어를 해주고 한 번씩 집중 케어로 이 마스크팩을 해주면 진짜 딱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유튜브 쉬는 동안 얼굴이 엄청 심하게 뒤집어져서 막 좁쌀 여드름도 엄청 심하게 나고 엄청 큰 여드름도 나고 이랬었는데 이거 쓰면서 지금 다 들어갔어요. 진짜 여드름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제 친구도 제가 추천해서 쓰고 있어요. 진짜 효과 완전 찐 추천템. 사용감은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흡수력도 빠른 편이에요 막 수분감과 보습감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순하다는 느낌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향도 무향이라서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30ml인데 100ml짜리 대용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ml짜리로 재구매하려고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놓을 정도로 진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앰플도 진짜 좋은데 이 마스크팩이 진짜 효과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이두 개. 마지막은 스킨투에이치 세라 인퓨전 EX 밸런싱 토너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협찬을 받아가지고 처음 써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안 하니까 협찬을 안 받고 있어요. 못 올릴 걸 알기에 그래도 좋은 제품을 놓칠까 항상 확인은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제품은 상세 설명을 보고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찬을 받게 됐는데 웬걸 역시나 좋았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이게 물보다 유산균 성분이 훨씬 많다는 라 점이었어요. 정제수보다 유산균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되게 좋고 피부 속에서부터 이 광을 끌어와서 정말 피부가 탄탄하고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제품이더라고요. 토너와 에센스 그 사이의 제형이라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을 주는데 이 제품은 딱 흡수되고 나면 유분감이 진짜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 건성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건조하다는 라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솜으로 닦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얹어서 레이어링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하면서도 이게 수분감은 채워주고 제가 싫어하는 그런 끈끈함은 느껴지지 않아서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이렇게, 여, 이렇게 열어서 덜어서 쓰는 토너가 아니라 이제 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좀더 청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향이 무향이라서 정말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제품 몇 개를 좀 소개해봤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제가 진짜 3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서 진짜 찐으로 좋다고 생각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칼바람 부는 날에 이제 속건조가 고민이시거나 그런 속건조 때문에 일어나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꼭이제품한 번씩 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